보수 얘기를 묻는 시간입니다. 김종알 위원장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정계의 히딩커 김종알이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폴란드와의 승리에서 이긴 겁니다. 4강 스페인까지 가는 자력 반드시 만들어 드릴 거라고 봐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 압승의 주역 안 띠습니다. 뭐, 뭐, 뭐야? 하하, <웃음> 이새끼 봐라. 야, 니가 뭔데 남의 공로를 가로채니, 어? 영감님, 목이 쉬도록 서울과 부산을 오가면서 유세장에서 연설한 사람 누굽니까? 뭐, 야 야, 선거 총괄을 누가 했는데, 어? 일개 게스트일 뿐인 니가 무슨... 하... 일개 게스트요. 제가 만약 단일화 약속을 깨고 출마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 이 새끼. 야, 그러면 허경영이하고 3등 경쟁했겠지. 안 그래! 어떻게든 우리 당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대한민국 투톱도시 시민들의 염원을 깨면은 야, 너는 더 이상 정치적 미래가 없어. 어?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는 거야! 글쎄요.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더불어민주당이 못했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민주당이 앞으로 더 잘하면 아! 아, 이똥보 새끼. 야! 이부 리그로 강등당한 민주당이 왜 1부 리그 경기를 우는 애? 영감님, 이제 집으로 가셔야지요. 약속하셨잖습니까 아, 이 새끼. 기다렸구만. 어? 그래, 집으로 가긴 가야 하겠지. 어? 근데 집에 있는 나를 어? 이 시대가 그냥 쉬라고 내버려 둘까? 나 같은 역전의 명수를. 영감님, 그래도요. 문은 잠가두세요 계속 열어놓고 누군가 오기를 기다리다가 좀도둑이 들어올까 염려됩니다. 뭐야? 네, 엉덩이 총장 윤발열입니다. 아니, 어제부로 사실상의 차기 대통령 윤발열입니다. 어 안녕하십니까. 전학연입니다. 네, 아니, 전학연님. 어떻게... 검은 낙엽이 그눈 밑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 <웃음> 아, 다크서클이시네. 쉿, 조용히 해. 나의 패배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왓! <웃음> 나 참, 아니, 개구멍으로 어 얼굴, 목을 집어넣는다 해도 어? 몸이 감춰집니까? 어, 윤발열 씨, 이번에 민주당 패배는 바로 당신 탓이야. 대통령과 정부를 흔들어서 국민들의 마음이 떠난 거라고. 뭐 뭐요? <웃음> 나 참. 아니, 전하견 님. 어, 과거에는 안들러셨잖습니까 어? 조국 사태는 어? 공정을 지향하는 시민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나는 조국에게 빚지 없다. 아이러셨잖습니까? 어? 그렇게 해서 어? 조국 수사에 힘 실어 주셨잖습니까? 조용히 하라고. 다 지나간 일을. <웃음> 어떻게 오늘 아침에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어? 대선은 나가시겠다는 뜻인가요? 아, 그거는 성찰과 반성을 해보고. 네? 성찰과 반성? 어떻게 해요? 음, 엄중하게. 엄중하게. 엄중하게